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마목상정원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보여드릴 것은요 수국인데요 수국이 꽃이 피고 져서 음,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 목대를 싹둑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이게 목대 하나였거든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시죠? 음. 옆에 가지를 많이 치고 더 신기한, 더 예쁜 것들은 여기. 여기 하나, 또 여기 둘, 여기 셋. 그 뿌리에서, 새 뿌리에서 저렇게 새로운 가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러면 올해는 이거 하나에서 꽃이 하나 피었거든요. 근데 내년엔 여기 가지들도 많이 생겼지만 옆으로 줄기에서 저렇게 새뿌리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꽃이 여러 군데에서 풍성하게 피겠죠. 짜잔 그리고 그 옆에 얘도 일본 나비수국인데 꽃대를 제가 꼭 여기 크게 꽃이 피었었는데 여기 중간을 싹둑 잘랐어요. 미련 없이 그냥 잘랐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새 뿌리 또땅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새 뿌리가 생겼어요. 그럼 내년엔 이게 엄청 이 화분이 아주 미어 터질 만큼의 줄기들이 많이 목대들이 생기면서 꽃도 여러 개 풍성하게 피겠죠. 음, 그런 걸 엄청. 즐기기 위해서 제가 요새는 아주 커트 하는데 재미를 붙였답니다 옆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나무들도 막 커팅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키워보고 싶어 가지고 그냥 키만큰 그런 것보다 밑에서부터 풍성하게 올라오는 그런거 너무 예쁘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위로 키 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위에서 풍성한 거를 좋아하죠. 그리고 이거 김기아난 초봄이었을까? 엄청 예쁘게 꽃이 피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저는 그냥 다 옥상에, 옥상 정원에 올려놓고 생노숙 시키는 중인데 엄청 이런 이런거 보이시죠 이거 다 새로 올라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것들 다 해년마다 너무 무 묵은거는 저는 과감히 짤릅니다 가과 잘르고 이런 새뿌리들 위주로 키우면 또 꽃이 훨씬 더 신선하고 좋아요 이 아이는 꽃 이거는 흰 꽃인데 이거는 어, 자줏빛 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같이 합식을 해줘 봤어요. 조그만 포트였는데 근데 여기 보이시죠? 엄청 몸살을 아은데 이렇게 새뿌리들이 엄청 나오고 엉뚱한 데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긴기아난도 내년에는 여지없이 또 꽃을 화려하게 피워줄 것 같고요. 옆에 이거 천리향 제가 꽃 많이 보여드렸죠. 얘는 올해 천리향이 꽃이 두번 피워줬어요. 희한한 천리향이. 네 근데 제가 또또 또 가위를 댔죠. 여기서부터 키가 훨씬 컸던 애데 여기 싹둑 싹독, 싹독, 싹독, 싹독 잘랐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꽃들이 훨씬 예쁘게 피니까 여러분 겁먹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할수 있다. 해보자. 마리암이었습니다